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? 구원의 문제는 대해선 걱정할 것도 없죠. 다 해결했잖아. 성경에 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.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은 이웃을 둬라, 오른밤을 엠땀을 대져라, 내 몸처럼 살아가.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어요. 모든 선행의 행위, 구원의 길을 가는 걸 막는 거예요.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니까. 그 힘들고 어려운 게 할거 없죠. 좁은 길을 택할 게 없잖아요. 세상에 넓은 길이 뭐야? 이거보다 넓고 편한 길이 없죠. 나눠주고 오른발 땐 왼발, 뭐 천진 얘기를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묵사시키는 거죠. 필요가 없다면 거 할거 없다 이거지 그럼 믿기만 하면구원인데 거기에 뭐가 또 하나가 따라붙느냐? 이런 것이 왜 따라붙어야 돼요? 그 뒤에 이런 것이 왜 따라붙어야 되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, 여기 왜 따로 붙느냐고요. 이게 진실이라면, 정답이면, 나머지는 한계면 하지 말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이걸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아니잖아. 정답이 아니고 안 믿는 거지. 응? 뭐, 이, 사랑하고 뭐라고 이런 게다 필요 없어요. 마음을 비울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면 돼.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니까. 하늘나라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,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, 여러분.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, 여러분.